감 <목소리도> 진짜 귀여운데? 여름 느낌 나가지고 응. 그냥 쇼룸 자체가 다이뻐 제가 벨라 몬스터 패드는 진짜 한 3, 4년 동안 꾸준히 쓰고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벨몬 당근 패드가 올령에 입점을 한대요. 그래서 올령에 입점하는 기념을 해가지고 8월 한달 동안에 기획 세트를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벨라 몬스터 담당자님께서 저와 인연이 깊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입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구성은 이렇게 기본 70매에다가 50메가 추가로 증정이 되는데 기존에 70메가 17,000원이었는데 120메가 13,600원이에요. 53%의 할인에다가 용량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리뉴얼이 돼서 이렇게 내장 집게가 있어서 여러분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저는 집게가 있으면 잘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밖에 막 나뒹굴고 이러니까 위생이 좀더 별로였는데 이렇게 내장에... 되어있는 이런 집게, 이런 것도 디테일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155mm의 용량이었는데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함께 170mm로 용량이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촉촉할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근 패드 원조는 벨몬 당근 패드인 거 아시죠? 스물세부터 꾸준히 사용하는 벨몬 패드라서 이거는 고민 없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끈적임 없이 보습력이 좀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패드 한번 그냥 닦고 나서 앰플이랑 크림 좀 오래 안 발라도 막 크게 건조하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호밀빵 굽고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크림치즈처럼 한 다음에 음! 뭔가 일반 소세지처럼 탱글탱글한 맛은 안 나는데 향도 뭔가 일반식을 먹는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생양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입냄새 때문에 밖에서는 잘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갈 일 없을 때는 양파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잘 때까지 입에서 냄새가 나요. So, Miranda says that you were amazing. He helped- Why'd you learn that, b r o That cow neck look is on the way out. You heard it here first. Ow. I had to sleep sitting up like the elephant man. I brought your b a c o n Oh, and, and she just happened- d o n t do that. He's in my life.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but he is. 엄청난 뽁뽁이에 쌓여왔어. 짠. 그라탕 용기. 이거 귀엽죠? 이렇게 점박이 돼 있는 마블링, 어, 메딩인차이나 그리고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는더 멜란지 그레이인데 스쿼을 써보니까 좋아서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데? 한 플레이트 갖고 싶어서 이렇게 쇼핑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세일해가지고 다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와있어 맛있어 라운지에서 구매한 저의 가을 새잠옷입니저저 응. 원래 플라워 패턴이랑 안 친한데 이런 농촌 느낌 어고있어맛 농촌 맛있 이거 세일할 때산 거겠지? 7년 만에? 세일할 때 샀으니까 이 꿀게요. 잡지 때문에 크게 뭐 없구나. 라이프 겨울 이거 완전 가을 겨울에 메리 제인을 신으라고 샀는데, 오, 음, 색감 너무 예쁜데 미쳤다. 생일 쿠폰 먹여가지고 싸게 샀어. 가을 준비로 먼저 메리 제인을 샀어요. 이번 가을 겨울엔 메리 제인 많이 신을 거야. 음, 포장 너무 이쁘게 왔는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진짜 귀엽다 세상에 제일 기다리던 택배였는데 여러분 제가 뭘 샀냐면은 아주 세상에 아주 귀여운 걸 샀어요. 이게 시아키우 기시트요 키트예요 키트 귀엽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고 여기에 이흙 필렛이 10개? 총합에서 10개씩 들어있나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너무막대 이름표도 붙여주고 에이씨 에거안 에이, 떨리잖아 어씨셋 하나 둘 되게 통통한 까눌레 같지 않아요? <웃음> 까눌레 같아. 뭐 응. 소똥 같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이렇게 다 올려놓으래. 너무 큰데, 이게 맞나? 아, 좀더 가야 돼. 삐동이랬어.